저는 방금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배고파서 편의점을 또 갑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예의가 없죠? 제가 쌩얼이에요 <웃음> 까르보나라 떡볶이 어때? 색다르지? 아니 오늘은 제대로 치즈치즈하게 가볼래 어 마라 불닭볶음면 안 먹어봤으니까 마라 불닭볶음면 먹어볼까? 이거 맥앤치즈 이걸 하나를 먹어보자 어! 블랙보리 어 이거 쇼콜라 생크림 케이크 오! 김이 라보 그래요? <웃음> 아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알았어 <웃음> 누가 보면 3명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와우 엄청 세네 소스가 엄청 통해. 초코 촉해 아니, 그게 틀려. 틀려. 2분 돌리고 한번 섞어주고요. 맥앤 치즈에 같이 섞어주고요. 맥앤치즈와 소스 봐. 이러고 다시 2분 돌려줍니다 거의 저 오늘 먹는 거 뭐지? 하나 빼고 다 처음 먹어봐요 이제 맥앤치즈 말고는 처음 먹는 거라서 뭔가 냄새가 약간 향신료 냄새? 보통 불다가고좀 다른 냄새가 나긴 하네요. 오, 세다. 이거는 네, 완전 진한 치즈. 기대돼, 기대. 맛있겠다. 와. 크림 소스를 푹 찍어서. <웃음> <웃음> 음. 이 일반 부작용 비슷한데? 本当2 <笑><笑><音楽><音楽><音楽><音楽><音楽> 다 먹었으니까 열심히 또 편집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편집하면서 밥을 제가 이렇게 자주 먹거든요 편의점을 가든지 혼자 음식점을 가든지 이런 것도 가끔씩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긴 하지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